여기 처음에 있었던 대다고 여기 두 번째 있는 대다고 이제 요 대다고 요 대다고 서로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걸어 그렇지 어떻게 알아서 다른 건지 그러면 <웃음> 자어 <웃음> 너무 잘하는데 자 여기 이대수 뭐였는지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까 첫 번째 대는 대절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신은 어떤 대실까? 주격 관계 대명사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잘하네. 그래서 여기 대절이라고 부르는 얘는 접속사고 그다음에 네. 여기 두 번째 대신은 말한 대로 뭘까? 관계사. 관계 대명사. 그렇지. 저는... 자. 그러면